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구입니다 요새 이제 가을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화장이 뜨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부지 피부라서 요티좀 보이는 굉장히 유전이 넘치는데 요볼 부분이나 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미시스요 브랜드 제품과 함께해서 수분이 땅땅하게 차오르면서 굉장히 촉촉한 데일리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해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사용해볼 제품은 하이드라 앰플 토너입니다 스페셜 오더 선정 수분 천체 토너라고 불리는데요 소포즙 개성 만족도가 무려 98.4%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용해볼 제품은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입니다 무려 3관왕 수분 앰플로 겉포즙 지속력 258%나 개선됐습니다 소비자 후기가 무려 14,000건, 100만병 판매 돌파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 사용할 필품은 no. 하이드라 앰플 크림입니다 사용 직후에 깊은 보습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젤 타입 제형으로 빠른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의 마지막 바로 하이드라 앰플 시트 마스크입니다 사용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터트려 쓰는 위생적인 마스크팩입니다 피부에 얇게 초밀착돼서 답답함 없이 즉각적으로 수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뒤 팩을 떼고 나면 이 수분 가득 먹은 피부, 겟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메이크업을 할 거라 휴지로 적당 량은 닦아냈습니다. 남은 잔량은 충분히 두들겨서 흡수시켜주세요. 이제 메이크업 단계, 하이라 드 앰플 쿠션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앰플 한병의 보습을 그대로 남아 수분 앰플을 바른 듯 광채 피부 연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손등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엄청 촉촉하면서 톤업까지 되더라고요 이제 수분을 가득 머금은 피부에 앰플 쿠션을 발라볼게요 가볍게 톡톡톡 저는 수분 부족이면서 트러블 자국이 있어서 커버력까지 중요했거든요 생각보다 잡티 커버도 훌륭했고 또한 모공 커버까지 92점 정도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쿠션만 발랐는데 피부 표현 정말 잘 되지 않았나요? 자, 지금 이렇게 이나인미시스 하이드라 앰플 쿠션을 통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해서 바른 제품이딱이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머를 바르든지 이런 제품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분광이 확 차오른 이런 피부 이 딱 봐도 수분감이 확차오르는 이런 가을철에 할만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분들은 완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분 애플 쿠션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마무리하고요. 가을철에도 굉장히 수분 촉촉 차오르는 수분감 메이크업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